이런 건꼭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응. 끝에 라인은 콜라죠? 어, 아, 나왔다. 야, 저는 과연 얼마가 나올지. 우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40g. 1 4 0 이렇게 <웃음> 많이 올라가 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 정상인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그분 중에서 열 분들 뽑아서 이당화수 당하수 20병이 들어있는 게한 박스거든요 한 박스를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드시고 네, 저는 유튜버 장원한 폰을 찾아서 지금 전북 고창의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요 근처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그 고창의 장원한 폰의 주인공이 네, 아니십니까? 네 쌀. 맞습 와, 드디어 찾았네. 마스크 살짝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분 맞네. 야, 아,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피자. <웃음> 간식. 피자? 본인이 당뇨병 환한 잔을 몰랐죠 전혀 몰랐다네요. 몰랐죠. 건강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재보니까 놀랐죠 병원에 가보니까 네, 초기 아, 초기다 이 피자를 먹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지금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따끔합니다 세크로고 계시는데 124 네, 124가 1 2 네. 4 나왔습니다 아, 불고기 피자를 지금 네,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라와 피자를 동시에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온 김에 저도 한번 찍어보고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8 지금 저의 혈당은 98 이런 건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네. 먹방은 아닌데 먹방처럼 지금. 제라죠 <웃음> 네, 근데 이거 먹을 때만 전 먹어요. 평상시에는 콜라 안 먹습니다. 아 평상시에 안 먹어. 자먹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당뇨 환자들의 어떤 그런 애환이나 어려움들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직접 여기 내려와서 이런 체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데 그분들이 마음 놓고 못 드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런 게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도 드실 걸 드시면서도 그쵸, 그쵸. 혈당 조절을 물을 통해서 그쵸. 마시면서 할수 있다 여게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두개 먹었습니다 지금 세개 드시고 콜라 두 잔째 놀라지 마십시오. 156이 나왔습니다. 156이 나왔습니다. 어, 나왔다. 야, 저는 과연 얼마가 나오지? 오. 우와! 놀라지 마십시오. <웃음> 여러분 140, <웃음> 140이렇게 <웃음> 올라가 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 정상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겠죠 당뇨 환자분들이 네. 정말 먹기 부담가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죠 야 피자 무섭네 네. 이거 3차 재기 전에 네. 당화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드셔야 돼요 보통? 반병 정도? 2분의 1 /2. 저도 89에서 140으로 지금 혈,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당화수를 먹어보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자마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뭐 같이 한 잔돼도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도 포경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매 그냥 물처럼 먹어요. 아 이거를? 네, 물처럼 먹는다고요? 네. 한두병 정도 먹으면은 혈당 유지가 된다. 네. 이게 브로콜리 새싹이라고 돼 있어요? 수경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브로콜리를 해가지고 브로콜리 새싹이라고 하는데 네, 새싹의 어떤 약간, 약간 그... 그 향이 있죠? 상큼한 향이 있어요. 140에서 더올라170더1 7이 됐습니다 170일 환자들이 이거 보면 먹고 싶지 않겠죠 아, 저도 피자 두 쪽하고 콜라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꾸준히 복용하세요 <웃음> 여기 계속 강원아 선님은 계속해서 신 분이고 저는 잘안먹는안먹람이기 먹는 때문에 응. 야 이거 뭡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은 피자 3개 드셨는데 두개 먹었는데 지금 115가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1 115.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재밌죠? <웃음> 화가납니다 저는 지금. <웃음> 저는 화가 나고 싶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피드 인턴 그랬어요. 아. 아, 당황했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내 안에 빠르게 혈당이 올라간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당뇨 환자분들의 고충이죠 고충. 아 그러시구만. 아메에할때 네. 145, 150까지 나왔니요 초기 에 공복했을 때. 음. 내 친구 같은 이제 제가 꾸준히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 보통 110에서 120, 130그 사이 딱 어느정도 이제 잡혀있죠 아. 아. 117 117이 나왔습니다 117이 나왔습니다 200으로 올라갈지 <웃음> 아니면 떨어질지 네야 떨어지고 있네요 네 떨어져요 167! 167입니다. 167. 저희가 지금 당하수를 오늘 두 병을 지금 마셨습니다. 과연 저는 아직도 167이 마지막인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117이셨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 마지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지 121이 나왔습니다. 21 46이 떨어져요 46이 와... 아이고 자! 113이 나왔습니다 113! 자, 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한국농수산 t v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연을 읽어보고 그분 중에서 열분들 뽑아서 이 당하수, 당하수 20병이 들어있는게 한 박스거든요 한 박스를 댁으로 보내드릴테니까 그거를 드시고 과연 이런 실험을 해보시고 아 이런 변화가 우리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어,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불자되는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 농부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